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시작하자 지나간 1년 동안을 저렇게 보면 사연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이 나라의 이 민족을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상당히 많은 사연들이 있죠. 아픔도 있고 서로 데모도 하고 그 혼란스럽고 그 복잡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요근데 이런 혼란스러울 때 가장 우리가 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어요. 근데 혼란스러운 것에서 혼란스러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내려놔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듣지 않고 그 문제를 풀려고 예를 쓰면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실 문제를 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덮고 가지. 지난해 나라의 문제를 보면 문제 푸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문제를 또 끌고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면서 상당히 단순해졌어요. 그냥 내려놔버려요. 그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찾아가야지 혼란스러운 곳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먼저 듣고 다시 찾아가자 이것이 시로운것 같아요. 어, 여러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죠. 제가 몇가지를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1년 지나오면서 있었을 거라고 봐요. 수습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서요.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서 우운 것 뿐인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 뿐인데 지나 놓고 보면 하나님 도 풀어가더라고요. 거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저만 그러겠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그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딪히면서 그렇게 얻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좋아요 대개 보면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것들은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잡고 많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요한 일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죠. 처음부터 새해 우리 주신 말씀이나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시작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죠.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그하게 하라.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네.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 힘이 없고도 에너지 넘치게 삶지살자 하는데, 아니 말로는 하는데 행동에서 안 나오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요. 근데 성령만 갖고 사면 안 돼요. 기름 부이이 와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 하, 하는 일에다가 더 기름 부이 부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더넘지요 그럼 더 부어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름붐이 있죠? 그럼 거기다 더해라는 거 그리고 그 기름붐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 모든 시작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되 말씀을 알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와야 돼요. 내 성령의 기름붐이 많이 마음이 오면 그게 우리를 끌고 가요. 이제 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한해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복는사람은 누가 움직일까요? 말씀이죠.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안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결론은 나를 앞으로 미리 세워버려요. 우리 안에 참으로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한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러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자기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걸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그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깨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자리 아는 사람. 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생각으로, 죄인은 죄인의 생각으로,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생각으로 산다는 거. 이 생각이 그를 만들어요. 끌고 가요. 그런데 1편, 2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주하로, 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데그 사람이 형통하다. 그러는데요이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인은 악인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움직이는 건데 시작이라고는 하는 바요. 성경에는 1년을 지나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좀더 보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에서 안되고 어려운 일들은 다대개 하는 그 성경 그 구절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저는 안 보였던 것들이, 어, 이렇게도 하나님 이 하셨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간섭하구나, 이렇게도 인도하시구나. 자, 우리가 풀지 못한 것들이 거그 성경을 보면서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다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벗어나서 정말 믿어지구나, 보이구나,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암송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언어라는 단어를 내가 쓴 겁니다. 그 사람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다.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꿈이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작년 11월달쯤에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하다가 어, 신년 선교예의 설교를 기본으로 한번 하자자 기본에서 다시 열어주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교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가장 의지하는, 의지하고 는의지하 있는 것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세상 풍조에 따라서 때로는 육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들 내려놓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는 그 기본이 기초로 시작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되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영이신 하나님 만나면 내 영혼이 잘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음에 여기에 딱 하나 제안에 꽂힌 것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있죠내 영이 하나님으로 만나면 나는 원래 약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약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이죠. 내 마음에 복을 땡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내 약함으로는 복을 못 땡기. 근데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오면 복을 땡겨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강함이 오면 환경을 움직여 버려요. 환경이 안 따라가요. 회사도 움직입니다. 아멘. 돈을 땡기는 힘이다고 그런 것처럼 환경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의 표가 내 영혼이 잘되는 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내 생활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끌어당기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그 안에 끌어당기는 힘,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달랐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보세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예곱의 총리가 됐나요? 그러지 않아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도 갔죠.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땡기는 힘이 있어서요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안 살았어요. 재인이었지 그 감옥에 재수였지만 재수로 안, 안 살았어요. 예,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든 환경에서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수직상승시켰습니다. 아, 예. 오늘 우리가 말씀 한구절로 우리 인생 바꿔져버려요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을 봤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정이에요 그런데 보면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지 삶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20명이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본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기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에게 준건뭐요 성령을 줄 것이다.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기본에서 시작한 것이다. 다음에 초대교회가 거의 시작이에요. 120명이 모인 것처럼 그들이 성령 받아서 약속한 것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초대교회 시작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120명이 모인 모인 마가 다락부처럼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에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야 돼요. 아멘. 많은 지시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야 합니다. 아멘.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이게 나는 시작하다고 봐요. 지난 해 나에게 주인 메시지 가운데 교회 준비해 라는 것들은요. 다시 하자. 우리가 신앙생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 다시 기본에서 시작해 보자. 120명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각 사람의 성령이 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근데 소득계 성령이 임한 게 어떻게 나타나죠? 불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이론도, 논리도, 지식도 다 중요해요. 근데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안 오면요, 율법적으로 돼요. 근데 불이 오면 불에 끌려서 따라가요. 움직이게 돼요. 내 마음의 언어가 나를 움직인 것처럼, 불이 그것을 역사를 해요. 성령의 언어를 하십시오.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마음에서, 어, 만들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확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업의 불, 은사의 불, 치료의 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요. 많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밥 먹고 살려고 많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가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꿈을 꾸라고요. 다시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논리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경험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아니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 내일 또 시작하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1년 목격 계획을 사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성령은 성령의 불이라고 초대교회 했는데 그 불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성령의 성령이 각 사람 위 불로 임한,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아멘. 2019년 예수 믿는 가정 위에 불, 그 불이 있는 사람이 가면 불이 기름 부으면 막 점화시켜. 사랑 송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불이 마이를 소원합니다. 그 내게 있는 불이 거침없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잘되게 하십시오. 시작부터 이렇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것을 보고 가면 돼요. 꺾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꺾어진 거 없어요. 약속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뭐가 없어졌냐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 내가 아침에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아침에 묵상하고 시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날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냐면 오늘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정말 생각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보다도 것내 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요.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유축돼요. 움츠러지고 그렇게 해서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날마다 따라하세요. 아울리치 다시요. 날마다, 날마다. 아울리치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배우겠습니다는 아울리치요. 할렐루야 날마다 어울리지. 날마다 어울리지. 오늘도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뭐요? 타이밍이라는 거요.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1년, 2년 하면 정말로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훈련을 나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싶어요. 2019년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에너지 넘치는 마음에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말을 해요. 26절 한번 봅시다. 자 26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했어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 래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지리적인 내용을 보인 거거든요. 빌립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가 전도로 하면 은 시장이나 사람 모이는 곳이나. 태포선나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광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울리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아니라 전혀, 주님이 엉뚱한 생각을 해줘요. 버금전도자에게 광야로 가라 이 말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빌립이 반응 보세요. 아무 뭐 토로 안 달아요. 광야로 가라 그러면, 아니, 보금전도자에게 사람 만나러 가되는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일어나 갑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과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 시가 예비하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지요. 자,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 심을 받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이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교회생활 을 얼마나 경험이 많느냐 사회생활 을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른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오지요 그럼 내 마음에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이거 경험 한번 합시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졸제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 이렇게 좀 세워놓고 가려고 그래요. 목회를. 어, 믿음이 저는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문에 보면 그 얘기를 내가 하려 그래요. 자 오늘 가라 그랬죠? 하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하라 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빌립을 어디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라. 자 광야로 가는데 그가 지치지 않고 곧바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그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빌립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광야로 가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내려놔서 근데 안 내려온 것만 있지요. 네,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설교를 나눈 적이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들렸다면 그 사람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진짜 들었죠 그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 사람 100% 들은 거예요. 근데 정리하고 든 사람은 사람의 소리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통해서 주음한 음성으로 감정이 확 와버려요. 고민하게 만들어. 그리고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 할렐루야. 이런 싸움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많이 있어요. 예수겔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따르질를 않았어요. 근런데 예수겔을 쓴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른 뼈가 되는 골짜기 대구가 싹 보여준 것은요. 예수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다말안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말안 듣는 거예요다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말 들은 사람 누가요? 예수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기를 넣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환상을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 27절과 28절에 성령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28절을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성령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대피아 사람 간대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죠.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수레 안에 안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 그를 읽고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지요런데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강하로가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우리는 미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오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예를 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말씀하면 오늘 인도하고 인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할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 예측하지 마세요. 내 언어가 앞으로 미래를 엽니다. 내 믿음이 엽니다. 내 마음의 힘이 앞으로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게 우리 안에 힘이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여기 아셨어요 빌립이 빌리비, 빌립에게 가라 하셨고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강여로 가라. 자, 광야로 가라. 거리 가라. 그리고 이제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한꺼번에 말해서 안 했어요. 방향으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이제 말해요. 또그 그,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또그 다음에 또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일련 것을 계획시 해버리고 우리가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따라가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따라 사셔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승부라고 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감동돼서요. 감이한또 말하고 또그 정도 감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2019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과 제가 훈련받아야 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자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 여기 나와있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10년 후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면 그 자리에 가면 또 거기서 말을 해요. 또 가면 또 말을 해요.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이는 오늘 말씀을 우리 환경이 광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이는 수레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이는 가서 나눔으로 해라는 사람이,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어, 1년을 어떻게 성도들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겠다 아니라 이 방향을 좀 어떻게 한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듣겠는데 하나하나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싸워야 할 곳이요. 그 다음 수레까지 그 다음은 이 사회에서를 풀어주는 설명을 할 때까지, 깨달게 할 때까지. 그내 네 세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아멘. 자, 아까 서두에 그랬죠. 내가 불을 받으면 가서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은 가서 잘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이는 다은사 같죠. 돈을 만지작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 만지작한다고 돈번 것은 아니에요. 먹어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만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있거든요. 세사를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다고 된거 아니에요. 재주가 있는 것 갖고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위위하게 되려면은 성령이 와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바라 올고 그런 거요. 아, 예 지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내가 늘 모여 하나님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러죠. 그 사람이 재능을 아니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에는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근데 뭐가 안 왔어요? 성령이 안온 거야 지금. 어떤이는요 회사를 움직일 수는 그 와서 나 회사할 거야. 나는 뭐야, 뭐할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이 왔어요. 근데 뭐가 지금 나에게 안 왔어요? 성령이 안온 거요. 예 자기 안에 막 생각하는 것들, 꿈이 있죠 그런 것들이올수 있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 기름붐이 오면은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잘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해가지고 창조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빛이 쌓으면 빛이 된 것처럼 입으로 선언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입증되도록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금년의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거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에 돈 벌어서 축복받아서 교회를 정말 하고 싶죠. 그 사람은 그거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왔다? 기름 보이안 왔어요. 자, 여러분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소서. 그 더했을 때 빗장이 열리고, 더 열어지고. 의심의 빗장. 그러죠. 간선빛장이 다 열려서 확 열린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 네. 그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요 성령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이 끝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도 있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나돈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거 다 있어요. 그래야 아마 부모님도 노년에 자, 자녀가 입신장문이니까부모님의 노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수 있죠. 자녀들이 잘된거 보면 부모는요. 그냥 꿈꾼 것 같아요. 잘 되십시오. 아, 네. 정말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을 시름소리하고 살았지만 잘 되십시오. 아, 네. 그 응어리를 부모님의 응어리나 교회의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아, 네. 그게 내가 할 숙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경로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어느 날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내 전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한 거예요. 아, 네. 이런 경험 해야 돼요내계교 아니요. 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요. 성령이 감동지면 어떤 사람에게 병원비도 줘야 되고 합비도 줘야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 돈좀 모아가지고 앞으로 정립해가지고 뭐 한다고? 교회 짓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하지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그것을아니하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교그 성도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지 우리가 적금 넣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동의하면 성령의 감동 준대로 때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 병원비도 주고 월세를 못낸 사람 월세도 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교회 이야기가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만 갖고 안 돼요.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받아야죠. 다음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감동. 자, 금년에 우리는 부서나 목장에서는 학생들 아우리지 가면 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훈련이 하하기 때문에. 저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기도해서 보낸 거예요. 자, 성교부가 많이 주관하겠지만 여튼 저는 될수 있으면 안 따라가려고 래요 왜냐하면 가서 목회자 없이 자기들이 리더가 돼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부부선 학생들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해서 잘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키워야 되고 그걸 또그 인생을 배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 보면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나 약해요. 사람 한 사람 전도도 못하고 사람 한 사람 감동 못 시켜요. 내가 누구 전도한다고 해 못해요. 내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다 전도해야, 전도하고 해야전도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왔다? 기름붐이 안 왔다. 교회가 일어나고 위대한 일을 다할수 있어요. 기름붐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기름붐이 오면 여러분 요 조그마한 것이 크게 됩니다. 하나님이 켜나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많으면 교회는 금방 커져요. 여러분 사업장요 금방 커져요. 근데 지식으로 오면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 성령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도 어떤 벽도 있죠. 사업이나 경제적이나 먼저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는요.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1월달에 먼저 내 영혼이 잘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빌립은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결과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예급 총리가 그렇게 안 됐어요. 노예였지만 뭐요? 노예를 안 살고 재수였지만재수로안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힘.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움직여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합시다. 마음에 힘이 있으며내 영이 하나님 만나면, 이 작은 곳에서, 그러죠큰 교회, 큰 일을 하나님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임대교회에서 있지만, 임대교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의 위로가 되도록 아멘. 많은 교회 용기를 주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복받으십시오. 어, 연약한 자들이 보면 그래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할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내가 복받은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꿈이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보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든지 범사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 속에 기름붐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열어주는 해가 될지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송구 어,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춥니다첫단초를 믿음으로 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빌립처럼 강야로 가라 그러면 가고, 가까이 가라면 가고, 말씀을 깨달게 하라 그러면 해야케 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 움직일 수 있고, 돈 움직일 수 있고, 회사를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할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언어가 나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우고 싶은 언어를 하게 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언어를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돈도 먹으려고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가정의 가장을 세워주세요. 아멘. 가장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궁위를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사역 가운데 아론과 후르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도들이 직장생활한 데도 사업한 데도 거기에도 아론과 호를 붙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렵고 예롭게 싸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태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 생각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안나의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교회와 직장생활하게 하여주시고 사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어떤 싸움에서도 넉넉히 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로 묵상하는 묵상의 삶도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년한 해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많은 곳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우리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마다 가슴 뜨거운 불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기본에서 시작하는, 시작하기를 는시작하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특별히 자녀들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위에 이 나라위에 우리 교회에 연관된 섬기는 작은교위에 회 더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